한자락 하고 가야 될것 같아서 앞으로 나와봤습니다 이쁘다 저희가 광주에서 오다 보니까 장단을 준비를 못해서 조금 많이 빌것 같은데 그 빈자리를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취임새를 많이 넣어주시면서 취임새를 한번 배워볼까 해요 얼씨구, 얼씨구! 좋다! 예쁘다. 예쁘다 뭐 이런 킬들이 있죠 예쁘다, <웃음> 네, 예쁘다 해주실거죠? 네, 제일 중요한 킬들이고요 <웃음>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판소리는 수궁가입니다 수궁가는 별주부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토끼와 별주부의 속고 속이는 대결을 통해서 조선후기 풍자를 조선후기 시대를 풍자하는 그런 다섯마당 중에 하나예요 제가 오늘 가져온 대목은 고고천변이라는 대목입니다 네 그럼 바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주부 대소 오며 충신지간은 충신이오 열려지간은 열려로다. 응. 가족 마음이 이렇게 든든하니 내 세상에 나가 토끼잡기 무슨 걱정이 됐고 응. 다녀오리다. 응. 별주부 와자리몸 밖에까지 나오며 장망한 인생간 부디 평하니 다녀. 그러나 이웃집 남생이를 부디 조심하었다 도종문박성나서격리모고 좋다 고고청연이 은홍 부상의동실로피떡 양복을 찾으나 도룡은 정자고 아. 저기에 활활 달아든다 동정여천 다시 추 금수 추파가 여기라 앞발로 벽팔을 찢고 당겨 뒷발로 장랑을 탕탕 이디저디저디요 바라봐 직광은 질뱅이 다하광은 천일세 천의 모산 신비봉은 고음밭 그가 마을고 해외 소상은 일천리 누나? 그경계로다네 여기까지 준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